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우리가 예쁜 얼굴을 생각할 때큰 눈에 오똑한 코에 뭐 갸름한 v 라인 등의 기준을 생각을 합니다만 뭐 전지현이 예쁜, 왜 예쁜가요? 뭐송혜교가왜 예쁜가요? 그 민효린의 코가 왜 예쁜 거예요? 하고 제가 이렇게 진료 오신 환자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 비율이 맞아서요 하고 다들 대답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누가 예쁘고 누가 별로 안 예쁘다 이런 것들은 전 국민이 다들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여자가 왜 예쁘고 저 남자가 왜 잘생겼는지 왜 호감형인지 하는 분석적인 측면은 다뭐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김치찌개를 시켜 먹는데 그 김치찌개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김치찌개가 왜 맛있는지, 어, 아니면 왜 맛없는지, 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젓갈류가 이렇게 뭐 들어가갖고 이제 감칠맛이 나는 건지,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가 분석을 할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 백정원 씨의 그 요리 유튜브를 이렇게 좀 보다가 그 만두가 어떻게 이렇게 촉촉하면서 이렇게 겉은 바삭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영상을 보니까 야 저렇게 만들면 뭐 이렇게 조리할 수가 있는 거구나 하고 아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그이 동영상에서는 아 어떤 사람이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얼굴도 브이 라인인데 뭐가 2%가 부족해서 왜 이렇게 안 예쁜 것인지 어, 그런 것들을 그 성형의학적 측면을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얼굴면 그 패셜플랜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런 얼굴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예쁜 동양인 얼굴인데요. 눈이 엄청 크죠. 그런데 뭐 눈이 졸려 보인다고 이런 눈을 눈매교정술을 하면 그 싸나워 보인다고 이제 이 동영상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요. 뭐 콧대가 좀 낮은 것 같, 같은데 그럼 이 콧대를 얼마나 높여야 될지 이렇게 코 옆거짐이 있는 얼굴에서 콧대만 높이게 되면 성형한 티가 많이 나고 어색하겠죠. 얼굴형은 좀 납작하면서도 입이 나온 얼굴, 하관이 돌출된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양의 관상학에서는 얼굴을 파란 네모의 상정, 빨간 네모의 중정, 노란 네모의 하정으로 나누는데요. 이 각각의 네모들은 플랜 즉 얼굴 면으로 가정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 왼쪽과 같은 이런 얼굴 평면을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오른쪽과 같은 얼굴이 되고요 이 사례가 다른 사람 얼굴이긴 합니다만 그 비슷한 얼굴형을 골라본 것입니다 또 완전히 90도로 틀어서 옆 얼굴의 각도를 보게 되면 빨간 중앙면부의 얼굴 면이 노란 하안면부의 얼굴 면보다 뒤쪽에 있는 즉 귓구멍에 가까운 얼굴이 되면 턱이 나온 얼굴 혹은 입이 나온 얼굴 혹은 하관이 돌출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왼쪽과 같은 얼굴형을 얼굴 평면 분석법으로 보자면 오른쪽과 같은 빨간 사각형의 중간 얼굴 면이 노란 사각형의 입주의 얼굴 면보다 낮은 경우 돌출 입형 얼굴이 되며 이렇게 턱이 나온 얼굴 하관이 돌출된 얼굴형의 분석에 있어서도 오른쪽과 같이 빨간 네모의 중간 얼굴과 노란 네모의 하관과의 관계를 보면 왜 턱이 나아 보이는지 알수 있습니다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의 차이점은 바로 이러한 얼굴 면의 차이 인데요 파란 이마면 빨간 중안면 노란 하면의 얼굴 기울기 각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뭐, 저희 얼굴 면도 이렇게 좀 이렇게 왼쪽과 같긴 합니다만 그 인간이 그 뇌의 용적이 이렇게 커지면서 오른쪽과 같은 경사진 얼굴 면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왼쪽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원시적인 느낌이 나고 이렇게 오른쪽은 이렇게 세련된 좀 도회적인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본인의 맞는 성형술을 찾게 되는 것 인데요. 그 왼쪽과 같은 얼굴형의 경우 노란 하관을 들어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빨간 얼굴면이 많이 그리고 파란 이마면도 약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 얼굴면을 융기하여 입을 들어가 보이게 하고 하관을 작아 보이게 하는 방법이 귀족수술 로블 고양이 수술 등인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무용인중 귀족수술 패키지로 중안면을 융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남은 얼굴 면이 이 상암면부의 그 얼굴 면인데요. 그 이마를 갖다가 이렇게 볼록하게 한다고 이마 필러나 이마 지방이식으로 해서 이렇게 볼록하게만 하면은, 어, 강남성계 이마가 되고 또 황비용 이마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송혜교처럼 그렇게 예쁜 이마 라인이 되는지 이것도 바로 얼굴 면 성형으로 어, 해석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쁜 이마라인의 얼굴면 성형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